부평구는 부평세무서와 한국GM에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확대 설치했습니다. 부평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개소 10주년을 맞아 사업성과 보고와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를 되살리고 자연이 어우러지는 미래도시 부평 6월 둘째 주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부평구는 지난 5월 부평세무서와 한국지엠 서문 외부에 무인민원 발급 창구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6월 부계이동행정복지센터와 부평구 보건소에 추가 설치될 기기를 포함하면 지역 내총 17대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부평세무서에 설치된 무인민원 발급 창구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 시간 내 이용할 수 있으며 한국지엠 서문에 설치된 무인민원 발급 창구는 365일 24시간 운영합니다. 무인민원 발급 창구는 신분증 없이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인식만으로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를 비롯해 총 112종의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무인민원 발급 창구에서는 민원창구 발급 수수료 대비 최대 50%가 감면되거나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제외한 재증명의 수수료 결제 방식을 카드 결제로 확대함에 따라 무인민원 발급 창구 이용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그 관계자는 무인민원 발급 창구 확대 운영으로 주민들의 각종 민원 서류 발급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비대면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민원 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무인 민원 발급 창구 확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부평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개소 10주년을 맞아 SNS를 통해 사업 성과를 보고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운영하고 있는 부평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급식의 위생과 영양관리 지원을 위해 개설됐습니다. 이곳에서는 지역 내 어린이 급식소 359곳, 수혜 아동 1 3,146명을 대상으로 급식소 순회 지도 및 연령별 교육 등을 실시하고 어린이 교육 자료를 보급합니다. 이번 사업 성과는 싱싱텃밭 가꾸기 등 특화 프로그램 확대 운영, 급식소 간 관리 수준 격차 감소, 대내외 기간 수상 실적 등이 있습니다. 구 관계자는 개소 10주년을 맞아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그동안 성과를 보고하며 주민들이 보내주신 격려와 축하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우수한 급식 서비스를 지원하고 어린이의 올바른 식생활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평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코로나19에 따른 외출 감소로 발생한 심리, 정서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가족 자조모임, 늘품의 5월 나들이를 진행했습니다. 가족 간 공감과 정보 공유의 시간을 통해 정신장애인뿐 아니라 가족들의 스트레스 해소에도 큰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부평구는 삼성전자 서비스 경인지사로부터 어려운 이웃을 위한 후원품 선풍기 33대를 전달받았습니다. 후원받은 물품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부평구 저소득가정에 전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평구 부평 3동은 인광교회 봉사자들과 저소득가정 120가구를 대상으로 식재료를 후원했는데요. 나눔 봉사를 통해 식재료 전달과 안부를 확인하는 이들 덕분에 행복과 희망이 더해진 따뜻한 지역사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 단호행사 6월의 부평 단호축제가 6월 12일 부평 캠프 마켓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창포머리 감기, 볕집 공예, 부채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마당을 비롯해 대형 워터슬라이드 물놀이 전통 활소기 등 놀이마당과 공연마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행사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부평문화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평구는 부평 더불어마을 하하골과 갈삼 명월마을 안에 있는 노후 불량주택 집소리를 지원합니다 사용승인일 이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실제 변화된 모습을 위해 공사비의 80%를 보조해서 개량을 지원하는데요. 6월 7일부터 7월 29일까지 방문접수로 신청받으며 접수가 끝나면 서류심사와 현장조사 그리고 선정위원회 등을 통해 12월까지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매년 6월 5일은 유엔 인간환경회의에서 지정한 세계환경의 날입니다.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의회에서 지구 환경오염 문제를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 보전하고자 제정되었는데요. 매년 환경의 날에는 새로운 주제를 선정하는데 2022년 올해의 주제는 바로 하나뿐인 지구입니다. 사람이 자연과 지속가능한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또 개인의 선택에서도 보다 친환경적인 생활 방식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 지구를 위해 올바른 환경 정책과 친환경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고 또 자연과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